500 시리즈 제품이 이 여러가지 있어서 어 헷갈릴까 봐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센서에 작동되는 500 a 제품은 5m 이내에 센서의 인식에서 자동으로 음원이 나오고 경광불 빛이 나오는데 이 제품은 100m 무선 리모컨 조정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센서 하고는 무관하고 100m 지점에 최고 100m 지점까지 리모콘 신호가 나가는데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a 버튼은 1회만 나가는 거고 b 버튼은 연속 재생 단일 음이 연속으로 원하는 음 3초군 10초군 넣어 놓으면 연속으로 계속 재생이 됩니다 켜보겠습니다 일폐공간 질식재 예방을 위한 작업 안전수칙 가스 농도 측정, 충분한 환기, 호흡용 보호구 착용을 잊지 마시고 구조 작업 시에도 반드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안전한 작업 약속해 주세요. 이와 같이 음이 끝나더라도 연속적으로 예폐공간 질식재의 예, 예방을 위한 다음, 작업 안전 수칙 작업 점과 작업 중에는 유일 가스 농도 측정, 충분한 환기, 호흡용 보호. 이와 같이 이 B 버튼은 연속 재생입니다. 그리고 A 버튼은 단일 딱한 토마 그 부분 10초면 10초 딱 나오고 정지를 하는데 이 B 버튼은 어 연속으로 재생이 되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